다른 분들은 보이지 않는군요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상황이 급하니 서둘러 합류해야겠어요 겸사겸사 그쪽의 능력도 시험해보고요 교대할래요? 잘가요? 험난한 날씨라도 계속 달리겠어요! 이주행은못 막아요. 힘들면 말해요. 아! 더 빠르게. 게 가봐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힘들면 말해요. 스키드 마크. 키가 미끄러져요. 자. 자. 앗 힘들면 말해요. 이 폭우만 돌파하면 소나기군요. 운전 맡길게요. 바퀴가 미끄러져요. 자, 운전하니 어깨춤만. 자, 자 야! 비가 내려요. 목적지까지 일직선. 자, 급 커브에요. 에이! 야, 찾았다. 저쪽에 시궁쥐 팀이 있네요. 악마들의 틈 속에 행복해 보여. 나만 빼고 전부 애들은 좋겠다 이 어린 것들이 뭐 그러고 보니 저 차원종들은 왜 저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걸까 마치 사람들의 부정적인 부분만 흡수하는 것처럼 어라? 그렇군 놈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먹고 뱉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감정이 없는 도 움직였지 그러네요 마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당한 것처럼 한기남도 하유미도 그랬어 저 마물들은 사람의 어두운 감정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채집하거나 수확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포를 먹고 커질 위대한 의지의 저기를 위해서요 뭐야 어디서 들리는 거야? 마치 공간 자체가 울리는 것 같아 꿈이라 그런가? 네 익숙해지면 이렇게 의식도 전달할 수 있어요 한 18년 정도 꿈속에서 살다 보면? 4천 년이나 잤던 제 본체는 이런 거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하네요 엘이라고 했나? 지금 어디에 있지? 위치를 말해라 좋아요 제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예쁜 궁전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들이 저수지와 함께 할 자격이 있는지 지켜보겠어요 제쳤어. 최악의 빗길이네요.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운전 맡길게요. 흥! 운전하니 어깨춤만? 바퀴가 미끄러져요. 자 이 포그만 돌파하면! 이런 못 달려요. 잘가요. 개적이에요. 핸들을 꽉 자! 쥐고! 보조해줄게요. 더 빠르게! 그치질 않네요. 다젖었어요이빔 접지력이 약해요. 자 바람이 거세요. 트레이빙! 흥겹게 가봐요. 자, 보조해 줄게요. 한, 폭풍 속으로 질주. 자, 헤드라 비가 내려요. 그치질 않네요. 비가 내려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교대할래요. 접지력이 약해요. 아, 에리다, 아, 에리 여기야. 잠깐만, 뭔가 분위기가 수상한데. 미래, 물러나라. 저 녀석은 보였어. 뭐야, 저전니왜 우리를 공격하는 건데? 설마, 설마 저 에리 씨는 LH는... 대화를 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에리 씨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애리랑 닮은 그 가짜일지도 몰라 그럼 진짜 악마언니는 어디로 간건데? 그건 일단 눈앞의 적을 쓰러뜨린 뒤 생각하지 놈이 온다 <웃음> 예상대로 저를 가짜라고 생각하시네요? 부디 이 시험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척이에요! 계속...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폭풍 속으로 질주! 리금만 타보죠 일직선 아! 으흥! 보조해줄게요 으흥! 제쳤어, 접지력이 약해요 으흥. 와, 강하군요 다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 어라? 말을 하다니 가짜는 말을 못했어 그렇다는 건 처음부터 연기였군. 죄송해요, 좀 확인해 봐야 해서요. 저한테 당할 정도라면 절 흉내 낸 가짜도 당해낼 수 없거든요. 이봐요, 악마 언니, 이런 장난은 재미없다고. 나도 같은 의견이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군. <웃음> 저수지한테도 자주 들어요. 에리, 너는 적당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아, 아무튼 이걸로 시험은 통과한 거겠죠? 이제는 진지하게 길을 안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따라오세요. 보다 깊은 꿈속으로 데려갈게요. 일단... 실력은 합격인 것 같네요.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또 이상한 수작 부리는 거 아니지? 계속 같은 장소만 나오는 건. <웃음>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다른 장소예요. 표면은 같아도 더 깊은 심도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어 뭔가 쉽게 알수 있는 건 없을까? <웃음> 좋아요 저기에 있는 릴림들이 보이죠? 저입 달린 마물들 말씀인가요? 네 악마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름 유서 깊은 목마의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떠세요? 차원정의 이름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 릴림이 어떻다는 건데요? 저 아이들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아까랑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고 계셔 그분이 오고 계셔 준비하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바치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도 이 세계도 전부다 뭘 바친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공포를 채집하거나 수확한다고요 그럼 그분이라는 건또 뭐야? 공포를 포식하는 릴림 제 모습을 한 가짜겠죠. 이제 대답이 되었을까요? 왜저 아이들이 이정표가 되는지... 음, 알겠어. 저 차원종을 따라가면... 그 가짜 공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군. 아! 자... 이 주행은 으? 못 막아요. 눈 부치질 않네요. 비가 내려요. 이런 못 달려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보조해줄게요. 역풍이에요. 흥겹게 가봐요. 도로가 젖었네요. 자 바람이 거세요. 소나기군요. 자 힘들면 말해요 거기 악마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언니는 저릴리인가 하는 녀석들 같은 악마라면서요? 썰좀더 풀어보시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어머? 그 말씀은 지금 저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솔직히 악마라는 말부터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저수지 언니에게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달라붙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쪽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수지는왜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 뭐? 지금 해보자는 거야? 저, 저기 싸우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웃음> 좋아요 싸우지 않을게요 좋든 싫든 지금은 동료니까 그래서 결국 네 정체가 뭐라는 거지?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저들과 같은 악마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저들과 같은 기원을 가진 악마라 해야겠군요 남극에서 당신들도 보셨을 거예요 인간과 차원종을 만든 신 위대한 의지의 눈동자를 그리고 그 눈동자가 잠시 나타난 것만으로도 인간을 미워하는 위대한 의지의 저기가 퍼져나갔죠 당신들은 그것을 팬텀 나이트라 부르는 것 같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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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나뉘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저주하는 도구로서 다른 하나는 한 인간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써요 그중 전자가 눈앞에 보이는 릴림들이고 후자가 악마와 합체한 인간 바로 저라는 얘기였어요 자 어때요? 설명은 다 했는데 좀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언니가 차원종 두목이랑 함께 인간을 만든 릴리스라는 녀석의 잔재라는 소리야? 뭔가 사연이 많은 것 같네. 누군가의 잔재라는 말엔 묘하게 동질감이 드네요. 흠, 그렇군. 거짓말로 우리 속이려 했다면 좀더 그럴싸한 말을 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녀석은. 차원종의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이야기니까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차원종 두목에게서 떨어져 나온 녀석을 믿으라니 저수지 언니에게 집착하는 것도 뭔가 노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수지를 아끼는 저의 마음까지 의심하는 건가요?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아무래도 저수지에게 집착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인 것 같네요. 이 언니가 계속 사람 신경을 긁네. 저도 사람 긁는 거엔 일가견이 있는데 말이죠. 자, 잠깐만요! 왜또 싸우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웃음> 좋아요. 지금은 서로 참는 걸로 하죠. 주변에 적들이 많은 것 같으니.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힘들면 말해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자,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교대할래요? 다 젖었어요. 잘가 리듬만 타보죠. 교대할래요? 도로가 젖었네요. 자,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자,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자! 하이빔! 최악의 빗길이네요. 개적이에요 아! 제쳤어. 접지력이 약해요. 급커브예요. 에잇! 자! 꼭 완주해내겠어요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다 운전 맡길게요 이런 못달려요 도로가 젖었네요 음악 틀까요? 운전 맡길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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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저수지언니 이야기엔 눈빛이 달라지네 자, 앞으로 가주세요 제가 지원사격을 해드리겠어요 <웃음> 실수로 그쪽을 맞출지도 모르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추행은못 막아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트램 목적지에! 힘들면 말해요이포그만을 돌파하면 더 세게! 에리씨 대단하네요. 화살로 화살을 맞춰 떨어뜨리다니. 그것도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말이야. 우릴 약올리기라도 하는 건가? 아무튼 덕분에 거리를 좁힐 수 있었군. 미래, 지금이다. 음, 그림자로 붙잡을게. <웃음> 가짜의 움직임이 봉쇄됐어요. 은하씨, 지금이에요. 이 일격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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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어... 나... 다들 자세를 낮춰라 서있으면 위험해 갑자기 뭐지? 단순한 지진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길 보세요 방금 쓰러뜨린 가짜가 쉽게 끝이 나지 않는 건 이봐요 악마 언니 가짜를 쓰러뜨리면 끝날 거라며 네끝났어요요 그런데 사라지기 직전 대량의 공포가 주입되더군요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럼 누가 가짜를 도와줬다는 거야? 글쎄요 기척은 느껴졌지만 지금으로선 모르겠어 그보다 저 릴림 빠르게 실체를 얻고 있어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다시 현실에 헉! 어? 에리씨? 갑자기 사라졌어 설마 우리를 두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 모양이군 우리의 몸도 사라지고 있다 꿈에서 깨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돌아가면 마물들이 현실에 나타나 있겠죠 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지 나도 최선을 다 <머리> <머리> 세상은 아직 아주... <or sollte> <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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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해봐야 할게 있어요 베로니카씨, 아까처럼 도시 전역을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천리안으로 알았어 그런데 왜... 아, 어, 그래, 그런 거였구나 홍대에 나타났던 차원종들이야 그 차원종들이 다시 꿈에서 나온 것 같...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 사실이에요! 홍대의 감시카메라에 차원종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대로라면 시민들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하필이면 구역 봉쇄가 풀릴 시간이라... 현장에 특경대 연락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경계경보 발령하시고요. 네! 차원문 경계경보 발령! 너희들의 싸움... 이 소리는... 차원문 경계경보예요! 역시 에리씨의 말이 맞았어요. 꿈에서도 싸우고, 현실에서도 싸우고... 정말 즐겁네. 가짜 에리를 도와준 건... 대체 누구였을까? 싸우다 보면 알수 있겠지 다들 일어나라 어, 시공지팀 다른 팀들도 깨어났구나눈 뜨자마자 미안한데 다들 출동해줘야 할것 같아 그 릴림이라는 게 나타난거지? 릴림? 꿈에서 나온 차원종들을 말하는거야?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죠 자세한 얘긴 임시 지부장님에게 해뒀어요 저희가 출동하고 나면 가서 들어주세요 응 알았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나가보도록 해진아는 이미 현장으로 출발했어 나는 여기서 적들을 분석해볼게 내 천리안이라면 약점이 보일지도 어? 뭐야? 저 커다란 릴리만? 보식자 결국엔 나타났나 보군요 꿈에선 놓쳤지만 이번엔 제 화살로 잡아주겠어요 후배들에게 행운이 있게 그 활... <웃음> 두 사람.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은하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감정만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니다 본능적으로 상대가 위험하다 느끼고 있는 거지 바로 나처럼 위대한 의지에게 흡수되었던 릴리스의 잔재 그런 에리시와 같은 기원을 가진 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릴림 그래 에리는 릴림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다 위험요소가 지나치게 많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에리가 저수지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인 것 같은데... 저는 에리스를 믿어보고 싶어요. 사악한 기원을 가졌더라도 상냥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 언니가 상냥한 언니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다고... 악마 언니, 이참에 물어보죠. 언니는 왜 사람들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응. 딱히 당신들의 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어요 그저 저수지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있을 뿐이죠 친구를 위해서인 거야? 저수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저의 가족이에요 저수지 덕분에 저는 새로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수지는 우리 가족인데 여러분이 저수지를 아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저도 저수지를 아낀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에리 네가 저수지를 아끼는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 전우치 그 녀석도 나를 아꼈던 모양이니 그리고 에리 너는 자신을 악마라고 불렀지 너는 네가 부정적인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을 믿어달란 말하는 건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웃음> 전국을 찔려버렸네요 제가 악마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웃음>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할 것 같군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거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저도 그쪽에게 제 뒤를 내주긴 싫으니까 그럼 저는 저의 뜻기를 살려서 원거리에서 적을 저격해드릴게요 실수로 여러분을 맞추지 않게 조심하겠어요 <웃음> 에리 운전하니 어깨춤만 꼭 완주해내겠어요 최악의 빗길이네요 천둥의 감전은 안되겠죠? 핸들을 꽉 쥐듭해요 키가 미끄러져요 보조해줄게요 그치질 않네요. 비가 내려요. 바람이 거세요. 헤드라이트! 자 잘가요. 보조해줄게요. 더세게 자체가 녹슬겠어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자. 접지력이 약해요. 물바다가 됐네. 핸들을 꽉 쥐고 <웃음> 자. 저도 모르게 나리선 반응을 보이고 말았네요 모두에게 쉽게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김철수 그 남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릴리스의 잔재 릴림과 같은 악마 그런 주제에 자신을 믿어달라 말하는 건 역시 좀 이상하겠죠 저분들과의 사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싸움도 쉽게 흘러가진 않을 텐데 어려운 상황이네요 방울씨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악마가 인간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해주세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미안해요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은 우선 시궁쥐 팀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할게요 자자 자! 흥겹게 가봐요 대적이에요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에요. 목적지까지 일직선. 핸들을 꽉 쥐고. 자. 이런 못 달려요. 연속 헤어핀이에요. 자. 자체가 녹슬겠어요. 접지력이 약해요 다 젖었어요 소나기군요 헤드라이트 스키드마 핸들을 꽉 쥐고 보조해줄게요 음악 틀까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트램 목적지에 말해요. 아! 다퀴가 미끄러져요. 바람이 거세요.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개적이에요 자, 자. 동의 감전은 안되겠죠? 소나기군요 히앗! 도로가 젖었네요 운전 맡길게요 히앗! 잘가요 하아! 비가 내려요 소나기군요 히앗! 맞춰라 더 많이 더욱 크게 받쳐라 이 몸이 자라나도록 그리하여 이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전보다 훨씬 덩치가 커졌군요 그만큼 많은 꿈을 먹었다는 거겠죠 때가 되면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도래할지 모든 건 시들고 사라져서 순백의 토양이 되리라 헛소리는 이제 못 들어주겠네요 그 입을 모두 깨뜨려 드리죠. 목적지까지 일직선 폭풍 속으로 질주. 음악 될까요? 자, 도로가 젖었네요. 개자요 바람이 거세요. 이런 못 달려요. 더 빠르게. 치질 않네요. 그치질 않네요.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자! 릴림의 상처가 계속 재생하는군요 몸집을 불린 만큼 보유한 힘도 늘어난 거예요 시궁지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모두 고전하고 있군요 뭔가 이쪽에서도 다른 수를 쓰지 않으면 얘들아 전달사항이야 베로니카 씨? 이건 시궁지 팀에게 연결된 공통회 선이군요 릴림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 혹시 찾아낸 게 있을까? 찾아내긴 했는데 당장은 쓸수 없어 찾아낸 사람도 내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줘 너희의 꿈속에서 나온 지인들 한기남씨와 허유미씨라고 했지? 방금 신서울재해대책팀에서 연락이 왔어 그두 사람이 공황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측 관계자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알려온 거래 어째서... 설마 릴림이 나타난 영향인가? 뭐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쓰러진 거 아니야? 역시 바로 눈치챘구나 내가 왜이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는지 맞아 그두 사람 말고 다른 시민들도 다수 실려오는 중이래 그리고 전부 넋이 나가 혼잣말만 하는 동일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팬텀 나이트에요 릴리스의 잔재, 인간을 저주하는 독 쓰러졌던 모두가 릴림의 꿈을 꾼 거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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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변환도 VR 개발도 그날이 오면 소용없어 극단적인 무기력증과 자기혐오 비위상능력자에게만 나타나는 공황발작 여러모로 남극에서 본 팬텀 나이트와 유사하죠 아니 위대한 의지와 관련되었으니 틀림없을 거예요 아 과, 과... 소마 누나 어때요? 캐롤루나랑 빛나 누나 깨어날 것 같... 아니, 영역에는 반응이 없어. 몸에 상처는 없으니까.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일 거야. 민수연, 너와 임시 지부장, 저수지는 괜찮은 건가? 아, 네. 아직까지는 발병할 조짐이 없어요. 저야 걸린 적이 있어서 면역이 생겼다 쳐도 임시 지부장님과 저수지는 어째서인 걸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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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길어질 텐데 맞아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이제 움직여 주세요 저수지씨가 이 방호복을 만들면서 제안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방법을 실행해 옮겨주세요 전처럼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서요 가시는 건가요? 그럼 다녀오세요 와, 이, <웃음> 이 수면주사는 역시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지 그나저나 저수지씨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을 줄이야 솔직히 의외긴 했다 우리가 못 보던 사이에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저와 여러 일을 겪었죠 그때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유가 없네요 적들이 앞에 있어요 저수지가 알려준 방법 그거면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했어 아, 아이 뭐 그리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 나는 계속 방호복을 만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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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자신이 없어 난말 같은 거잘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은 언젠간 통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에리씨? 글쎄요 저도 진심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잘 가요? <목소리> 이런 날씨에 바퀴가 끊어져 어... 완주해내겠어요 <목소리> 아! 자, 자. 운전하니 어 개척이에요. 개척을? 운전 맡길게요. 핸들을 꽉 쥐선하기군요. 어? 물러날게요. 이런 못 달려요. 응! 비가 내려요. 더 세게 교대할래요. 스키드 마크. 아! 핸들을 꽉 쥐고 도로가 젖었네요. 으, 으,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야! 목적지까지... 객직선잘가이만 타보죠. 접지력이 약해요. 자. 야, 이런 못 달려요. 헤드라이트. 응?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당신과의 드라이브 잘 마무리할게요. 급커브예요. 에잇. 자. 아더 세게. 개적이에요. 온전하니? 어? 어깨춤만 제쳤어. 보조해 줄게요. 접지력이 약해요. 응. 더 빠르게. 개적이에요. 야, 자. 힘들면 말해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폭풍 속으로 질주 목적지까지 길직선 거부하지 마라. 수능이라 음. 너희의 모든 것을 이 몸에게 바쳐라. 저쪽에 릴림, 뭔가를 쫓고 있다. 저기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어. <웃음> <웃음> 결국 뭐를 받게 되는 거야? 죄송이야 이렇게 약한 저라서 죄송해요. 저둘또 저런 말을 이대로 마물에게 잡아먹히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가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후방에서 지원하죠 우리 뒤통수엔 화살 꽂지 마요 하,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폭풍 속으로 질주! 운전 맡길게요 접지력이 약해요 음악 틀까요? 바람이 거세요 보조해줄게요 이봐요 한기남 아저씨 정신 차려요 사업도 말아먹고 형님에게는 민폐만 끼치고 저는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가 왜 쓸모없는 사람인데 <웃음> 죄송해요 저는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역시 다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섬에서 나온 뒤 앞으로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삶이었죠. 빚쟁이 딱지는 쉽게 안 떨어지더군요. <웃음> 모두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폴리온이 침공으로 몸이 엉망이 됐지만 할수 있는 일을 하자구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짐이었을 뿐이라고. 모두 자기가 도움이 안되었다고 말하는 건가? 솔직히 공감하기 힘들군. 응. 음, 한계남이 없었다면... 우린 저수지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허유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부산의 시민들도 대피하지 못했겠지.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잃었을 거다. 김철수의 말이 맞아. 우린 두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 과거에 실수를 했어도, 아픈 몸이 됐어도, 모두 노력해서 계속 우릴 도와줬어. 그러니까... 자신이 쓸모없었다고 말하지 말아줘 나까지 슬퍼지니까 정말...입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제가 도움이 되었다고요? <웃음> 나는 위로의 말 같은 건잘 모른다 그러니 단순하게 사실만을 말하지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같은 사람에겐 너희와 같은 지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는 그런 너희의 일을 완벽히 수행해냈어 고맙다 항상 우리를 도와줘서 그리고 살아남아줘서 살아남아줘서 고맙다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살아남은 건 이렇게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저더 노력할게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제가 될게요 두 사람 모두 사라졌군요. 릴리의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뭐야? 철수 아저씨랑 미래 위로 같은 건잘 못할 것 같다더니 잘만 하잖아? <웃음> 제가 진실한 마음은 통할 거라고 했잖아요. 음. 통해서 다행이야. 그럼 계속해서 가도록 하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 <웃음> 호흡이 잘 맞는 팀이네요. 저수지도... 이분들과 있을 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분들이... 저... 걱정 좀 시키지 마! 정말... 그 옷을 짓는 능력이... 기계왕이란 군단장급 차원종과 관련이 있다고...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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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말하면서 계속 만들던데 의식하면 자동으로 제작되는 거야? 아님 재료와 같이 허차원에서 소환되는 개념... 아이, 진짜! 아, 나도 몰라! 묻지 말라니까! 네할 일이나 제대로 해! 잠든 클로저들 관리는 잘하고 있어? 응... 다들 이상 없으셔. 키롤리엘 요원님과 이빈나 요원님도 아직 변화가 없으시고... 그두 사람은 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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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은 순조로우니까 방금 재해 복구팀을 통해 확인했어요. 이번 한 관계자들 중에 다음에 네 명이 눈을 떴다구요. 한석봉군과 우정미양, 벌처스의 김가면 씨와 허유미 경정님이요. 거기에 이빛나 요원까지 일어났으니 총 다섯 명이 작전의 효과를 본 거네요. 아... 죄송해요 임시지부장님. 보좌해야 할 제가 정신을 잃기나 하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준 게 어딘데요. 어쨌든 이대로만 간다면 문제없겠어요. 방해가 있긴 했는데... 그럭저럭 다 되어가고 있어. 방해... 미... 미안했다니까... 좋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저는 더 빨리 병원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미 입원한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저수지 씨가 만든 방호복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클로저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꿈에서 깨어난다면 틀림없이... 안 돼, 진나 이걸 네가다 막는 건 무리야 베... 베로니카 씨? 왜 그래요? 천리안에 뭐라도 보였어요? 릴림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 폭주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홍대를 뛰쳐나가려고 해 마치 배가 고프다는 듯이 모자란 양분을 보충하러 가려는 것처럼 <웃음> <웃음> 옷은 괜찮아? 좀 봐줄까? 엄청 부족... 부쩍... 어디 있는 거냐 내놔라 가져가지 못한다 <웃음> 와... 저 녀석 엄청 열받았나 본데? 거리를 막 부수면서 걷네 지금 다른 팀분들도 꿈속에서 저의 안내를 받으며 릴림과 싸우는 중이에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흥분한 상태이니 조심해야겠군 지금은 일단 교전을 피하자 음,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저주받을 것들 구원받지 못할 것들 아무리 발버둥 이제 멀리 떨어진 것 같네요 슬슬 움직여도 되겠어요 그렇군 움직임을 보니 이쪽으로 돌아올 것같진않 그럼 서두르죠 최대한 빨리 저 녀석의 뒤통수를 날려주고 싶으니까 음. 다른 사람들도 더 구해서 릴림의 힘을 약화시키자 자 제가 안내할게요 악몽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최악의 빗길이네요 자 음악 틀까요? 힘들면 말해요 소나기군요 야! 이 주행은 못 막아요 힘들면 말해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도로가 젖었네요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제쳤어. 힘들면 말해요. 험난한 날씨라도 계속 달리겠어요. 보조해줄게요. 자체가 녹슬겠어요. 음악 틀까요? 자, 접지력이 약해요. 안 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바퀴가 미끄러져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운전 맡길게요. 시아 연속 헤어핀이에요. 으쩍! 보조해줄게요. 까! 제쳤어. 꼭 완주해내겠어요. 아! 그 아!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조심해요. 이 주행은 못막아요 야! 그로 칠충. 완전 개박이에요. 접지력이 약해요. 운전하니어깨춤만 하, 더 빠르게. 아! 보조해 줄게요. 꺅! 꺅! 젖었다. 젖었어요. 제체가 녹슬겠어요. 이럼 못달려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 쓰러뜨린 마물들의 몸에서 시민들의 사념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는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거기 악마언니 다음엔 어디로 가면 으, 에리 왜, 왜 그래 뭔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릴림의 기척이 가까운 곳에서 느껴져요 이건 위치가 들킨 모양이네요. 여러분, 조심해요! 어, 찾았다. 찾았다!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된 이상, 싸우는 수밖에 없겠군 괜찮아요! 우리라면 할수 있어요! 음, 사람들을 많이 구해서 릴림도 전보다 많이 약해졌을 거야. 하여간 다들 우는 소리 안 해서 좋다니까. 거기 악마 언니, 언니도 같이 가자고요. 저 녀석에게 한방 먹여줘야지. 정말 낙천적인 분들이네요. 뭐가 저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에리... <웃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따라갈게요. 확인해 보고 싶네요. 저분들의 가까이에서... 응, 뺏기 자... 하아... 하늘도 도로도 물바다예요! 있어요완주리 수세에 몰렸어요! 딱 돼... 고생시킨 만큼 연장을 쑤셔 넣어줄 테니까 <웃음> 어째서... 어째서 내가 밀리는 것이냐 인간은 그저 우리의 먹잇감인 약한 존재일 터! 맞아요... 당신 말대로 인간은 약해요 강자인 당신들에게 그저 먹잇감인 약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전... 그런 건 싫어요. 모든 걸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약자는 그저 짓밟혀야 하는 그런 우울한 미래는 정말로 싫어요.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가 좋으니까, 희망이 있는 내일을 원하니까. 모든 힘을 잃고, 넝마가 되어버린 지금의 저지만, 그 바람만은 먼 옛날부터 그대로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넉마가 된 사람이었지. 미래 따윈 없는. 과거라는 진창에 빠진 시시한 남자야. 하지만 모두와 만나고 깨달았다. 나에게도 아직 남은 바람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그 바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뭐야. 다들 나 뜨거운 소리나 하고. 난 됐고, 그저 싸울 뿐이야.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많은 죽음을 봤어. 그래서 내가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어. 주변의 사람들은 죽고 나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아이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하지 않아. 내가 죽으면 슬퍼할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김철수 은하 루시 저수지 민수연 그리고 에리까지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이야 나는 모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어 시공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아직도 진창에서 뒹구는 우리지만 우리의 바람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어 당신들 자 그럼 가자구요 녀석이 그로기 상태야 모두 일제 공격이다 응. 하! 터준다어림없어요 <웃음> <더> <웃음> 필요해 더 많은 수확이 필요해 경작지 새로운 경작지를 찾지 않으면 질것 같으니 꽁무니를 빼시네 쫓아가고 싶지만 무리인 것 같군 우리들도 꿈에서 깨어나고 있다.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군. 괜찮아. 우린 이길 수 있어. 이제 좀알것 같네요. 당신 너희들의 싸움, 늘 지켜보고 있어. 오, 유정 언니? 이빛나 요원님도. 깨어났구나, 캐롤. 써서. So, so. 그래, 마음 같아선 당장 받으라고 하고 싶은데. 미안, 최대한 서둘러야 해. 늦으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거야. 홍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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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하나로 족하니까 뒤는 에 우리에게 맡겨라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보여주겠다 질수 없죠 저희 검은양 팀도 출동하겠어요 지나라면 걱정마 우리가 꼭 데려올거야 재빠른 녀석도 다른 백성들도 세트 임금님이 구해오겠다 음, 알았어 내 친구를 잘 부탁할게 그리고 늑대게팀 잘 다녀와 얌전히 보호자답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던가 말던가 나타 이제 괜찮은거야? 언제는 안괜찮았냐? 닥치고 나가기나 해 지금은 한바탕 날뛰고 싶은 기분이니까 역시 싸브라면 이래야지 <웃음> 오랜만이네요 나타형의 웃는 얼굴 후배들에게 행운이 있게 운전은 천사같이 비켜, 비켜, 비켜! 바칠 거야 더 많이 바쳐야 해! 방해하지마! 가로막지마! 그분께로 가는 길을... 깨, 뭐 이런 괴물들이... 쓰러뜨려도 계속 나와! 그대론 얼마 안가 당하겠어! 아이, 대체 그 녀석들은 무슨 수로 막아낸 거야? 시공지팀, 현장에 도착했다. 지원을 시작하지.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잠깐... 시궁주 팀이라면 그 이상한 놈들만 모아놨다는 그팀 아니야? 이상한 놈들?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지 제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군 <웃음>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얼른 지원 부탁한다고 와... 지금 눈빛만으로 제압한 거예요? 진짜 쩌는데... 팀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살기를 퍼뜨리고 말았군 이 팀은 여러분에겐 가족이라고 했던가요? 그러고 보니 미래씨 저에게도 가족이라 하셨던데 어째서죠? 에리는 저수지를 가족이라고 부르잖아 저수지는 우리 가족이니까 에리와 우리도 가족인 거 아닐까? 고작 그런 이유로 저 같은 악마를 받아주시겠다고요? 악마 김철수나 은하 말대로 에리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함께하면서 알았어. 에리가 저수지와 닮았다는 걸. 제가 저수지와? 응. 음, 둘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이잖아. 에리는 저수지를 구해줬어.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걸 보면 느낄 수 있었어. 에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사... 좋은 사람과는 싸우면 안돼 이제 모두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다들 부탁할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겠다 경계를 낮추도록 하지 뭐 인정하기 싫지만 저수지 언니를 도와준 건 진짜인 모양이니 이제 에리씨도 우리와 같은 팀인 거예요 잘 부탁해요 저수지와 여러분이 저의 가족 <웃음>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요? 앞쪽에 진인로도 확보할 겸 음?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건가요?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는 에리시네요 그렇네요 정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억지로 인정받으려 할 필요 없었어요 저수지의 가족은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가족들도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단단한 유대로 이어진 가족이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수지라는 유대로 모인 가족 모두 아픈 과거를 가졌지만 지금도 진창 속을 뒹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팀시궁쥐 팀이니까요 최악의 빗길이네요 흥? 힘들면 말해요 운전하니 어깨춤만 제쳤어 핸들을 꽉 쥐고 꼭 완주해내겠어요 도로가 젖었네요 자얏 하아 힘들면 말해.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더 빠르게! 바람이 거세요. 잘. 자. 잘 가요. 잘. 자. 안돼 사고 내버렸어. 한번더 가요. 복고스로 질주. 자. 주변의 릴림들이 한 번에 정리됐어 이화살빛 쇠레... 새래... 에리언이야! <웃음> 정답이에요 못 보던 손님들을 많이 데려오셨네요 네! 신서울지부의 크로저분들이에요 그러는 누나는요? 혼자예요? 아니요, 정찰차 먼저 왔어요 다른 분들은... 아, 저기 오시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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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살벌한 언니네 이, 일단 활부터 내리세요 다들 겁먹으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에리 네, 따를게요 팀의 의견이니까요 음, 에리 착해 그건 그렇고 검은양팀 외에 다른 팀들도 이곳에 모인 모양이군 마지막 총공격 같은 느낌인가? 클로저스 어셈블? 자, 여러분 해피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음, 이걸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 <웃음> 언제 들어도 멋진 말이네요 시궁 쥐팀의 엘이 여러분들의 적을 저격하겠어요 자체가 자 차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도로가 저점네요 이런 날 운전은 자제해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으흥, 으흥, 천천히 몰아 어야 했는데... 한번더 가요! 저것으로! 떨어져요! 가. 이런... 따돌려야겠어요! 야. 바람이 거세요! 길킬은 은하 을까요 천천히 몰았어야 했는데 한번더 가요 그곳으로 이런 날씨에 운전행자제해요못 막아요 폭풍 속으로 질주 접지력이 약해요 운전 맡길게요 흥겹게 가봐요 계적이에요 바람이 거세요 비가 내려요 소나기군요 멈출순 없어요. 꼭 완주해내겠어요 자, 자, 아! 자. 도로가 젖었네요. 비가 내려요. 소나기군요. 소나기군요. t 냐또 수확을 방해할 셈이냐? 그래봤자 소용없다. 달라질 a 아무것도. 우리 거슬라도 약속된 것은 도래할지 정말 가련하군요 저기에 물들어 자신을 잃다니 한때는 누구보다 인류를 사랑했을 텐데 너는 뭐냐 어떻게 네가 하나여야 할 응. 네가 <웃음> 이 역시 배가 고파봐야 주의가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물론 그렇다고 먹이를 줄 생각은 없지만요. 오히려 오왜리가 그들의 편을 드는 거냐. 거기다 그 모습. 어째서 멸해야 할 인간의 모습을. 인간과 하나가 되었죠. 덕분에 당신처럼 잊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인간을. 이 종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요. 어문이 없어. 불쾌하다. 믿을 수가 없도다. 그런 불경한 말을 입에 담다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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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겹게 가봐요! 자 <웃음> 제쳤어! 접지력이 <웃음> 약해요! 녹아내린다! <누가> 몸을 <웃음> 유지할 수가 없다! 공포를... 더욱 많은 공포를 얻어야... 무리예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가족이 알려준 건데 지금 이 상황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대요. 한마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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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몸에서... 빛이... 이 빛이... 릴림을 억누르고 있군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계신 다른 팀분들도... 이 힘... 남극에서 봤던 위상각선 같은데? 세아 형씨가 힘을 나눠주고 있는 건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모두가 자신의 빛을 끌어낸 거지 자신의 빛이라... 그런 게 나에게 있었다는 건? 흠, 뭐가 됐든 지금은 누구에게도 질것 같지 않군 모두 가자. 안 돼. 사고 내버렸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요. 이 주행은 못 막아요. 최악의 빗길이네요. 개적이에요. 운전 더 빠르게. 빠르게. 이런 날씨에 운전은 자제해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틀의 목적지에. 여명의 아, 아, 빛이. 어서 새벽녘격 별빛이. 푸난다. 원망스럽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너희에게 저주 있으라 그분의 뜻은 확고하고 예정된 결말은 피할수 없으니 너희는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부르게 되리라 그래요 분명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끝까지 발버둥 쳐보겠어요 여기 계신 이분들과 함께요 그러니 멀지 않은 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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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재발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일까지는 이번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득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제외한 신서울지부의 클로저팀,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셨을 그분들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에게 협조해주기로 했어요. 직접 옆에서 여러분의 활약을 목격하고서 저마다 느낀 점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견제하는 클로저들도 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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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때부터 악화되었던 걸지도 몰라요 두 분의 몸속에 잠재된 폭탄들이요 폭탄? 그, 그게 무슨 소리지? 진화 요원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체 세포가 많이 파괴된 상태예요 아마 클론 공정 과정에서 성장 촉진제의 과다 투여로 세포의 재생과 분열이 거듭되었던 탓이 크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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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를 공유하는 원격 투시죠 따라서 뇌파를 발산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공유하는 시야가 많을수록 뇌 부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극에서 수많은 대군에게 천리안을 쓰고 이번에도 신서울 전역에 써버렸으니 그, 괜찮은 거겠죠? 앞으로 자제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응, 손상된 뇌나 시신경은 내가 치료해드렸어 하지만 위상력을 쓸 때마다 악화된다는 건 위상력이 나오는 영혼에 누수가 생겼다는 뜻이야. 영혼은 내 영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 미안. 아니에요. 소마님은 충분히 해주신걸요. 그래요. 더는 악화되지 않게 막아줬잖아요. 이제부터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당사자가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느냐지만요. 마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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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강준성은 강준성이야.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늑대개팀 유니온은 과거와는 다를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저쪽은 얘기가 잘 끝난 모양이네요. 우리도 슬슬 끝내야 할것 같은데 다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어요 형씨. <웃음> 듣고 있다 맞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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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왕의 부품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위상능력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티나 대원님처럼 허수 공간에 물건을 수납하고 빼내는... 민수 괜찮을까? 저 수지는... 문제없겠지...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은 알수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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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반드시 지킨다 제 뜻과도 일치하는군요 이 팀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거 가족을 회사로 바꾸면 완전 블랙인데 뭐 어쨌든 저수지 언니는 지키자고요 언니는 없어서는안 돼. 우리 팀의 구심점이니까 이, 이렇게 극적인 타협이 역시 저수지씨가 처음부터 있어야 했네요 그나저나 김철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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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눈으로 느낄 수 있었을 테지 음... 그래 그런 녀석은 아무래도 좋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군 내 이름을 지어준 아이가 다시 돌아온 이 순간을 컨디션을 잘 조절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 넌는 너는... 그런데 보니까, 일단, 어, 유리, 어, 한, 아줌마, 음, <웃음> 참부 어, 네, 좀 어때, 저거는, 뭔가, 어, 많이, 남들이 극복한, 개개인, 그렇기에, 어. <웃음> 짠, 봐요. 완전 흘러넘치죠? 무너진 댐처럼 말이에요. 괜찮아요. 다 쏟아내세요. 비우고 나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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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었어요 어머님을 닮아 미남이던걸요? 그 영혼의 광채는 아버님을 닮아 찬란했고요 하, 더욱 가지고 싶어졌어요 이 정도로 탐이 나는 보물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명만 해주십시오 이세하 그반 신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 원하시는 것을 쥐어드리겠나이다 음... 아니요 참을래요? 모처럼 이렇게 재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역에서 운명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저기가 퍼져나갈 때부터 우리들은 알고 있었죠. 그 저기가 현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아가 꿈속까지 파고들리라는 것을. 그리고 꿈은 집합 무의식의 세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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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완전히 때를 놓쳤어요. 초도 대응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 저희는 느긋하게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유니온이 방치한 공포가 각인된 사람들, 즉, 재물들을요그재물들에게 미량이지만 불꽃의 세례를 내려뒀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불꽃은 공포를 연료로 삼아 거세게 타오르게 되겠죠 새로운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신을 맹신하게 될 광신도들이요 허결하는건 <웃음>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한동안 바빠주겠네요 늘어난 신도들만큼 도사님들도 많이 뽑아야 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실 예배당도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하니까요 예배당... 그렇다면... 네 저는 이 도시 신서울을 제2의 성역으로 삼겠어요